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우리가 공에 조금 더 많은 스핀을 걸기 위해서 좀더먼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볼의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공을 눌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손목의 앵글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운스윙이 얼마나 다운블로로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동작이 없이는 다운스윙이 가파르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손목의 앵글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공을 눌러치기 위한 필수 동작인 백스윙 시 오른발의 체중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눌러친다는 라 것은 우리가 셋업 때 혹은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등등이 가지고 있는 원래 로프트보다 더 낮아진 로프트로 공을 친다는 라 것으로 의미를 하고 이거는 손이 임팩트 시 헤드보다 앞에, 공보다 더 타겟 쪽으로 앞에 나와서 맞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공을 이렇게 올려 치면 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손목의 앵글이 유지가 되지 않고 풀려버린다면 아무리 내려 찍어 찍어 치더라도 불가능하겠죠 이두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임팩트 때 체중이 왼발에 실려 있어야 돼요 임팩트 때 체중이 왼발에 실려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중이동이라는 것을 다운스윙 해줘야 되는데요 이 체중이동을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백스윙 때 오른발에 어느 부분에 체중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오른쪽으로 체중을 넘겼다가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치면 그만큼 내 스윙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임팩트 때 클럽헤드의 스피드가 상승을 하게 되고 몸의 무게가 같이 실리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 오른발로 체중이 넘어갈 때 오른발의 바깥쪽,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넘어가게 된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임팩트를 하게 된다거나 혹은 체중을 왼쪽으로 넘기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많은 양이 넘어오기 때문에 클럽을 찍어 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찍어 치더라도 공을 띄우기 위해 이렇게 스코핑이라는 동작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눌러 치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백스윙 때 체중은 무조건 오른발 안쪽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무릎이 셋업 때의 위치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신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체중이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돼서 왼발로 체중을 넘기면서 클럽을 눌러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은 광고 아니에요? 골든 레이저의 CB1이라는 모델이고 이 모델의 7번 아이언의 각도는 33도입니다. 근데 공이 맞는 순간에 다이나믹 로프트는 16.7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저는 이 클럽을 절반으로 낮춰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가볍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157.8m라는 수치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컨택이 잘 나와서도 아니고 클럽을 빠르게 휘둘러서도 아니에요. 공을 눌러 쳤기 때문에 공이 충분한 힘을 받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자 반대로 백스윙 때 체중을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넘기게 된다면 라 지금 보신 것처럼 정확한 체중이동을 왼쪽으로 보내지를 못하게 되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28.5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지금의 거리는 134m가 나왔네요 물론 컨택이 부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체중의 위치가 안 좋으니까 컨택이 부정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 손에 20m 이상이 나는 것은 잘못된 컨택 때문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잘못된 체중 이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높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를 낮추고 싶다. 공을 좀더 힘있게 보내고 싶다. 공을 좀더 가파르게 깎아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세요. 백스윙 때 하체를 지나치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유연성은 없는데 하체가 버티려그러면 이렇게 몸이 밀리면서 체중이 오른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놓고 오른쪽 힙을 자연스럽게 뒤로 빼주면서 최대한 체중이 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몸 안에 잡혀있게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간편하게 공을 눌러칠 수 있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공을 쉽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적정한 탄도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내 탄도가 너무 높다. 백스핀 양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고 하신다면 라은 체중을 지금처럼 오른발의 안쪽 골반을 뒤로 빼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좀더 많은 스피드 양, 좀더 가파른 어택 앵글, 좀더 낮은 다이나믹 로프트,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시고 조금 더 편하게 체중이동을 하시,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하시면서 공을 눌러치는 방법을 익히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을 눌러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